하지 않고 되게 설레는 남자 향수 근데 남자친구한테 이런 향이 나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나 향수 뿌렸어? 신뢰감 떨어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 살냄새에요 빨래 귀찮아 섬유연제 귀찮아 그냥 이거라도 뿌려주시면 어?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기 추천 영상인데 제가 주로 여태 올렸던 콘텐츠들은 전부 여자분들을 위한 약간 달달하고 플로럴한 그런 향들 위주로 추천을 해 너무 여자분들 향만 추천하다 보니까 남자친구 선물용으로는 어떤 향이 좋나요? 이렇게 DM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자 입장에서 느꼈을 때 진짜 과하지 않고 되게 설레는 그런 남자 향수 추천 영상입니다. 일단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겠지만 저는 그 남자 향수 특유의 되게 화한? 톡 쏘는 그런 향 있죠? 엄청 묵직한 스킨 향?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런 향이 확 느껴지면 은 뭔가 투머치한 느낌의 작정하고 꿈인 것 같고 너무 별로더라고요 근데 그런 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종류에서 진짜 마지노선이존 바바토스 아티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저도 너무너무 좋고 되게 설레는 그런 향인데 그 이상으로 가면 너무 과한 느낌이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들은 다그 이하로 되게 호불호 갈리지 않고 정말 내살 냄새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향인데 또 이제 막팍팍 뿌릴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 비싸거나 가격대가 막 높은 부담스러운 제품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또 향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처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바디로션입니다 뭐 향기 제품 이런 관심 없는 남자분들도 바디로션은 바를 거 아니에요? 이 아르투아 제품은 제가 되게 예전부터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엠버라는 향은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약간 파우더리하고 되게 좀 스파이시한 우드향이에요. 약간 소래 눈의 순한 버전? 그런 향이어가지고 남자분들이 쓰시기에 되게 좋은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맡았을 때 어? 되게 깨끗한 뽀득뽀득한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얘가 향도 좋지만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근데 또 꾸덕꾸덕하거나 끈적거리는 느낌 없이 되게, 되게 흡수가 이렇게 쇽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남자분들은 이 끈적거리는 그 마무리감이 싫어가지고 바디로션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형도 되게 잘 맞을 거고 무엇보다 이게 향수 바디로션이라고 해가지고 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르투아 바디로션을 진짜 모든 향을 다 써봤는데 지속력이 얘가 진짜 제일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은 밤에 샤워하고 이거를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까지도 그런 히노키향? 솔잎향이 되게 은은하게 내 몸에 남아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자분들이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남자친구한테 요런 깔끔한 향이 나면 은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되게 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아 나는 향수 못 뿌려 난 최대가 바디로션이야 하시는 분들한테 요 아르투아 엠버 바디로션 완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진짜 향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잔뜩 바르고 나가면은 점심? 저녁까지는 그 은은한 향이 지속이 잘 돼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비슷한 느낌으로 요 오센트 핸드크림인데요. 제가 오센트 제품들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핸드크림도 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 향은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는 좀딱 봐도 남자향이에요 진짜 되게 이렇게 묽은 그런 제형인데 아주 흡수가 이렇게 쇽쇽 빨리 돼가지고 좀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쓸수 있고 향은 약간 파우더리한 되게 포근한 우디향인데 이게 발향이 진짜 확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바깥에서 이거 쓰면 사람들이 다 어? 뭔 냄새야? 향수 뿌렸어? 하는 향이 이거였고 제가 이것도 친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걔가 이거 쓰자마자 헉, 너무 좋다고 막 구매 갈겨 이러면서 몇개더 쟁이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남자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정말 호불호 안 갈리는 그런 핸드크림이고 패키지도 되게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고 그렇다 보니까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고 막 향수 싫어하시는 분들 바디로션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핸드크림 정도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휘뚜루마뚜루 그냥 이렇게 막 바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얘는 이 향기 지속력이 되게 되게 좋은 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이렇게 두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 전에 쇽쇽 바르고 나가면은 어? 여자친구의 한심을 살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닐까 얘도 완전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향수인데요 이 아프리모의 더바디 남자 향수입니다 패키지도 이렇게 투명하게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향수 같지가 않고 되게 깔끔하고 잘 씻고 그냥 안 꾸몄는데 되게 매력있는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남자분한테 날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주변에 대부분의 여자들과 저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여자들이 그렇게 막 강한 향수 있죠 누가 봐도 나 향수 뿌렸어 하는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브로에 가깝고 그막 전형적인 남자 스킨 향이 있죠 그게 확 풍기면은 어 되게 신뢰감 떨어지고 좀 멀리하고 싶고 저는 그렇거든요? 좀 그런 여자가 봤을 때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내 남자친구한테 났으면 좋겠다 하는 향이 딱 진짜 이 향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여자고 나 남자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남자분들이 썼을 때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제 남자인 친구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줘봤어요 근데 향수 되게 싫어하는 애들 있죠 보는 애들도 요거는 되게 향수 같지 않다고 막 팍팍 잘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이 제품 자체가 되게 막 꾸미지 않았는데 그 본연의 모습이 되게 멋있는 그런 사람의 체형을 이렇게 모티브로 만든 거라서 좀 되게 살짝 포근한? 고런살냄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되게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고 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둥글둥글 포근한? 근데 또 존재감은 묵직하게 있는 그런 향이라서 연예인 중에는 송강님 있죠. 얼굴은 되게 동글동글 순둥순둥한데 몸은 막 우락부락한 그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되게 약간 살냄새 그런 향수다 보니까 좀 각각의 사람마다 체향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섞이면 은 조금씩 조금씩 사람마다 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천편일률적인 막못 뿌리면 너 이거 뿌렸지 하는 그런 향이 아니라서 더 좋았고 이아프리모 제품들이 향수에 다 머스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머스크 자체가 조금 약간 사람을 릴렉스해주고 좀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되게 차분하신 분들, 조용하신 분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근데 또 이제 향이 좀 은은하다 보니까 지속력이 안 좋을까 뭐 걱정을 했는데 얘가 또 오드퍼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은은한 향이 그런 지속력도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정말 호불호 안 갈리고 휘뚜루마뚜루 잘쓸수 있는 좀 남자한테 이런 향이 나면은 너무 설렐 것 같다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향수입니다 그다음은 요 솔리드 퍼퓸인데요. 아무리 좋다고 멱살 잡고 추천을 해도 이 뿌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향수를 절대 안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또 핸드크림은 지속력이 아쉬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솔리드 퍼퓸 완전 추천드리는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진짜 잘 써가지고 이 꼬질꼬질한 게 벌써 세 통째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손등이나 좀 맥박이 뛰는 곳 목 이런데 이렇게 발라서 사용을 해주는 건데 되게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엄청 부드럽게 잘 발려요 저는 보통 이렇게 목 뒤쪽에 많이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남자향이라기보다는 좀 중성적인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진짜 살냄새예요 이거를 바르고 나가면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향수 뿌린지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되게 좋은 샴푸를 썼다 내가 되게 깔끔하게 씻고 다닌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존재감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정말 은은하게 사의 이미지를 되게 깔끔하고 단정하고 되게 포근하게 바꿔주는 그런 향이어가지고 뿌리는 향수 이런 거 뿌리기 싫은 날 그냥 차 안에 하나 두고 집 안에 하나 두고 되게 가볍게 이렇게 쓱쓱 발라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지속력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가까이 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옆에 이렇게 깃에서 확 느껴지는 그런 잠깐 잠깐의 순간들이 어? 향기가 되게 좋네? 그렇게 느껴지는 향이고 아무도 내가 향수 뿌린지 모르는 그런 향이기 때문에 난 진짜 극극극게 꾸안꾸 스타일이다 나 진짜 자연스러운게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섬유유연제 리베르의 7이라는 섬유 향수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남자분들 빨래 귀찮아 섬유연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라도 옷에 그냥 이렇게 열심히 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막 남자향이라기보다는 좀 중성적인 향이긴 한데 정말 깔끔한 남자가 집에서 빨래를 정말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섬유연제 팍팍 넣어가지고 빨래하고 다니는 남자한테 날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향이 되게 달지 않고 그 코인 세탁방 있죠? 거기 가면은 확날것 같은 그런 깔끔한 비누 향이어가지고 머리 아플 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이건 누가 봐도 섬유연제 향이어가지고 향수 뿌렸다는 생각 1도 안 들고 그냥 아저 사람이 되게 깔끔하구나 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이미지의 향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누구나 호불호 안 갈리고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를 온몸, 머리, 뭐 패브릭, 가방 이런 데 뿌려두면 은 내가 진짜 빨리몇주안 했어. 이거 진짜 몇번 재탕한 옷이야. 그런 옷도 갓 세탁한 그런 옷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싶다. 나는 진짜 향수, 바디로션, 핸드크림 다 싫어.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섬유연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 향기 인위적이지 않고 과하지 않고 근데 또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렇게 훅 맡았을 때, 어? 너무 좋은데? 설레는데? 할수 있는 그런 남자 향기 제품들을좀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남자친구, 남사친 선물 고민하셨던 분들? 아니면 좀 향이 신경쓰여가지고 구매하려고 찾아보시는 남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